선배님이 생각하시면 어느 팀이 우승하실 것 같으세요? 어, 당연히 UDT가 아 당연히 그치 근데 <웃음> 네, 그건 그러니까 제가 UDT 선택하면안 돼. 입시생 혹시 강철부대라고 들어봤어? 아 요번에 유튜브에 그뭐 홍보 영상 많이 올라오더라고요어그 이번에 뭐707 특전사 UDT SSU 해병대 특수수색대 그 SDT라고 이렇게 총 6개 특수부대 출전하는데 혹시 뭐 여기서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아? 저는 S D t 에한 표를 걸겠습니다. 어 S D T 그래서잘 알아? 모르는데 제일 모르니까 언더독마 현상이. 아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상대적으로 그런 인식이 그런데 더 정의가고 뭔가 응원하면서. 음 오케이 오케이 언더독의 반란. 땡큐 사범님 혹시 강철 부대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네뭐 들어봤습니다. 혹시 강철부대에 특전사 UDT, 707, 뭐 SDT, s s 해병대 특수시장대 총 네. 6개 팀이 출전하는데 어느 팀이 우승하실 을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UDT분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 왜요? 왜요? 제가 SDT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어, 예. 또 이름이 또 비슷하니까 아 SDT, UDT 라인이 딱 맞으니까 UDT가 잘할 것 같다. 그래서 UDT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역시 논리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예. 작가님 혹시 강철부대 들어오셨어요 들어봤죠 거기에 SSU, DT, 707 특전사, 해병대 특수수색대, SDT 이렇게 참가하는데 네. 혹시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부대가 우승하실 것같은가요 SSU가 우승해야죠 SSU요? SSU 아세요 근데? 너무 잘하죠 아 왜요? 내 동생이 SSU 아 좋다. 아 그렇구나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유리티라는 부대는 잘 모르세요? 잘모르 s I guess. I guess. I g 총 e s 이 I guess. I guess. I g u e s 어느 팀이 우승하실 것 같으세요? 어, 당연히 유리티가. 아, 것 당연히 유리티. 네. <웃음> 근데 그건 그러니까 제가 유리티 상 s 가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 아마.